불탄성 무기고는 서대륙 십자벨평원에 위치한 던전입니다. 이보시오. 문을 여시오. NPC와 싸우고 있는 몬스터를 차치하면 첫 보스가 있는 방에 문이 열립니다. 앞쪽에 있는 몬스터를 차치해주세요. 이후 중앙으로 이동하면 기둥 뒤에서 첫 보스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첫 보스는 폭탄을 설치하고, 자신쪽으로 끌고 오는 스킬을 사용하니 조심하세요. 두번째 보스로 가는 길에 몬스터들을 처치해주세요. 체력이 없으니까 빵도 한번 먹어 주고, 이럴 거면 그냥 다 죽이면서 가지. 결국 물약도 먹죠? 두번째 부스는 마법사예요 메테오도 쓰고, 정령도 소원해요. 메테오는 무빙으로 피해주세요. 개구리 마냥 점프해서 이동하는 점프 중독자. 어라? 아들이 두 명이네. 쌍둥이였노. 마지막 보스의 스킬 중한 방만 맞으면 바로 죽는 패턴이 있어요. 하지만 그 스킬을 사용하기 전에 아들이 나타나고 그 주변에 있어야 안죽으니 빠르게 이동해주세요. 아주 고사를 지내라. 근데 분초돌은 없지 똥손이면서 발로 차는 인성. 장비템은 분해해서 결정으로 만들고 잡템은 상점에 처분하시면 됩니다. 그는 결국 고리 던전에서 본초도를 구경도 못했다고 한다. 끝.